내가 가는 길이 더 많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을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그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그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